그러면, 혹시,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할수 있을까요? 네. 네, 한번 해볼게요. 음, 이것도 명사하고, 네. 어, 네. 계명사 여기 오고, 네. 이거는, 어, SV하고 이 목적어가 빠진 거니까, 이게 예의 네.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. 네. 그니까, 네. 음, 어. Oh, yeah, o no. uh, k e g t h i h t r i g h right, r i t r h t i g h t i g h t r i h t h t right, h t r e h r i s t i g h t r i h t i g right, t t 어, 어, 뭘로, 뭘로 할까 고민 중이에요? 그냥 he likes r o c 게 어, 그렇지. The girl likes the a o p l e that he likes. 와, 그렇지. 맞아요. 자, 그러면 또 질문. 어, 너무 잘하는데?